기사들이여, 우리의 땅에 어둠이 드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베르네의 태양과 달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기사들이여